톡도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mm -hmm. 더 못하고 어떻게? 우리도 걸리는 게요? 호흡까지 지금 걸렸던 지도 몰라 안녕? 아왜나 싫어해? 안녕 어 뭐야? 왜 무리게 만나서 안 와서? 귀엽다 이거많다네 탑은? 이거잖아 이거 귀여워 이거? 나중에 이거 사먹을 거 있어? 네 자기 죽일 거같아 귀여워 머리 예쁘네? 오늘 했어요. 예쁘다. 귀여운 응. 응. 응. 데 응. 응. 실 응 게시타이지 안녕 여러분 오늘도 택배가 왔습니다 이거는 오랜만에 모자를 또 하나 샀거든요 제가 이런 블루 컬러 모자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여기께 평이 좀 좋길래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음. 이거 앞머리 많이 자랐다 그쵸 어? 괜찮은데? 오늘 이러고 나가도 될것 같은데요 그쵸 이거 괜찮다. 근데 챙이 되게 기네요. 원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자는 이거거든요. 로우클로식 제품. 핏도 예쁘고 뭔가 되게 그냥 시크하게 쓸수 있어가지고 이거 되게 잘 쓰는데 이게 조금 더 캐주얼하기는 하네요. 내 눈에는 이게 되게 커보이기는 하거든요. 이거 모자를 오랜만에 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셀파렉스와 함께하는 영상이잖아요. 이거는 제가 요즘에 정말로 열심히 꾸준히 먹고 있는 셀파렉스포 우먼 제품이에요 제가 여러분 벌써 20대 후반이잖아요 제 주변 사람들은 막 건강기능식품 종합비타민 이런 거다 열심히 챙겨 먹던데 저는 귀찮아가지고 비타민 하나도 안 챙겨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꾸 사람들 만날 때마다 주변에서 지금도 늦었다고 꼭 지금부터라도 챙겨 먹어야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작년부터 컨디션 챙기려고 운동도 이제 한 1년 정도 꾸준히 해가고 비타민도 자꾸 챙겨 먹으라고 잔소리를 하니까 좀 열심히 먹어보려고 이것저것 먹어봤는데 귀찮아가지고 막 까먹고 하니까 일주일도 못 가더라고요 제가 먹으면서 가장 좋았던 거는 하루에 이거 딱한 포면 되니까 가방에 그냥 하나씩 넣고 다니면 까먹지 않고 먹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편하지 않아요? 이거 한 포에 다 들어있으니까 여행 가닐 때도 여러 개 챙길 필요가 없이 딱 이거 하나만 넣어다니면 됩니다. 이렇게 정제가 들어가 있어요. 작지는 않고 보통 크기예요. 그래도 삼킬 때 힘들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패키징이 예쁘다 보니까 더 먹고 싶은 거는 저만 그런 건가요? 저는 약간 이런 패키징도 좀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이거 브랜드 모델도 김우빈 씨래요. 여기에 2040 여성들한테 꼭꼭 필요한 성분이 맞춤으로 균형 잡혀서 들어가 있는 건데 저는 무엇보다 이게 또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되는 태아닌 성분도 들어있고 또 평소에 내가 일일이 다 챙겨 먹었는지 체크하기 어려운 아미노산 6종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뭔가 습관처럼 더 열심히 챙겨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셀파렉스 포우먼 올리브영에서 바로드림으로도 만나볼 수 있는 상품이고 내일 3월 3일부터 일주일 동안 올령에서 21% 세일을 한다고 하니까 종합비타민 찾고 계셨으면 지금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같이 건강 챙기면 좋을 것 같다고 이벤트도 챙겨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댓글이랑 더보기랑 꼭 확인해주세요. 아무튼 오늘은 본가 가는 날인데 이렇게 블루셔츠 오랜만에 시티브리지거 오늘 귀여운 가방 새로 산 거, 넘버링 거 온라인에서는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에 전화해서 재고 확인했고 하나 남았다 하고 바로 구매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냥 넣어봤자 겨우 카드 한 장? 그래서 그냥 악세사리처럼 착용을 하는 거죠. 이런 포인트처럼 착용을 하기 좋은 가방입니다. <목소리도> 오늘은 어제 산 코스 바지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자라 블라우스에다가 지금 머리를 안 해서 엉망인데 나갈 데가 없잖아 응, 나갈데 없잖아 너 기분은... 애인도 없잖아 <웃음> 기분 안 좋아져서 나 집에 가도 되겠지? 오늘 응. 리스트 삶을 살기로 했지 마. 나는 요즘에 옷 욕심이 없어 지랄 <웃음> <웃음> 그런 목력이 일... 아니 근데 코스는 목이 너무 답답해 맨나 너도 병이 서서 그래? <웃음> 어제도 원피스 안산거목 때문에 안샀단 말이야 그냥 어디 일하는 사람 같아? 그냥 완전 코스 스타일이고 친구가 자꾸 사라고 해서 내가 가면 어디 샀지? 야 구리서리 석유가 더 현대에 들어왔어? 그래도 너가 알려줘서가 있어 맞을 것같아아 뭐야 마집비라에거 카페만 올려놨어 어야나 공부 되게 잘할것 같지 않지? 뭐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 <웃음> 어 너무 귀엽다 마늘이 이거. 컬러네 퍼스널 컬러야? 아, 얼인데2 7 0 0원 아, 너무 어 안녕 로이 맛있겠다 리 아. 근데 뭐 공부해? 비타민 아. <웃음> <웃음> 너무 더럽주잖아요야내건 내 지금 난리 났어 이수야 아. 음 말. 근데 소개팅하면 보통 뭐 먹어? 파스타? 처음에 했던 소개팅에서는 중식 먹으러 왔고그한남동에그두 번째 소개팅. 아, 근데 파스타 이런 거 먹으면 너무 격식 차리는 느낌 아니야? 난 싫던데. 스테이크 집에 가자는 거야. 음, 음? 나는 근데 분위기상으로 성수 명당, 그냥 딱그 정도가 난 제일 좋은 것 같아. 뭔가 너무 무겁지도 않고. 새 신발이 도착을 했어요. 2주나 기다렸거든요. 너무 시원가? 봄쯤 되면은 꼭 이런 러 화이트 컬러의 로퍼에 꽂히는데 이 미니멀한 디자인이 이 브랜드께 제일 예쁘더라고요. 옷도 적당히 입고 너무 귀엽잖아. 음. 아, 여기 부츠도 예뻐 보였는데 샀어요. 이거 양말이랑 같이 신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흰색 양말도 예쁠 것 같고 의외로 검정 양말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빨리 신고 나가고 싶어요 어? 야나이 머리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 그냥 내... 어너고요 아니? 총체적 머리 중에서? 어, 여태까지 역백급 머리 중에서? 영혼이 없는 구야어아 해서 어 그럼 끝이야? 어. 저나 어떻게 이거 나만 몰랐지? <웃음> 부담스러운데? <웃음> 아, 예쁘네 그게 더 예쁜데? 또 이런 거 많아? 아니야. 색이더 나아. 이거 봐. 뭐 어때? 안쪽에서아 이게 는는지 모르겠네. 아까 저거. 근데 여기까지 좀파줬어요 했던 가 진짜 귀엽다. 색깔는어 하얀이 응. 제일 예쁜. 그리고 지금 그 재고 없는 거지 매는 기쁨의 댄스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채린을 <웃음> 만나면 눈이나 귀가 항상 온다. 보이시나요? 뭐에 뭐야 너무. 못 만나더라. 이런 식이면. 야, 이게 <웃음> 뭐야? 감사합니다. 맛있는데? 이 <웃음> 잘 아, 잡다잘 잡았어요 일만 하세요 <웃음> 스트레스 받아요 <웃음> 너무 <맛있어>. 음. 종합빛 <웃음> 근데 이거 한 포만 먹으면 다 챙겨주는 거야 두 번째 와인은 여랑이란 이름이 와인이고요야 업그레이드 됐네 그때보다 그치 그때보다 색깔이 조금 덜 초록색이야 저카메라 아, 아, 저는 카메라라 <웃음> 저는 짠 여기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멋있겠다 나 귀찮대. 맨날 먹어보나밥 먹을 때. 근데 그왜 나한테 써먹냐고. 사장님이 있어? 왜 이거를 배워와서 왜 나한테 써먹냐고. 음. 그래서 드디어 먹어보네 채소네.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웃음> 나 비건 <비공> 아니야. <웃음> 오, 야 근데 이거 맛있대 너무 음. 가진 게다 먹어 <웃음> 맛있어 <웃음> 고기 아니야? <웃음> 야 이거 맛있는데? 응. 음. 진짜, 진짜 맛있어? 근데 야, 아직... 음.